아, 아 저기 그러니까 지금부터 내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한 게 있으면 뭐든지 질문하세요 자 누구 질문하고 싶은 사람? 저요 그래 말해보렴 혹시 사람을 한강에 빠뜨려 보신 적 있어요? 아니 없어요 그럼 빠져본 적은 있으신가요? 아, 없어요 짱구야 그러다가 네가 빠지면 어쩌려고 그래? 훈이를 응? 빠뜨리고 싶지 않으신가요? 뭐?